인터넷에서 배경 색상 및 이미지, 다시 말해 배경 그래픽을 인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웨일은 우측 상단, 오브 인쇄, 미리보기가 나오는데 이위줄 보면은 사이트에 나오는 것하고 다르게 나옵니다. 나오게 하는 방법은 설정 더보기. 옵션에 배경 그래픽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뒤쪽 배경 그래프가 제대로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크롬. 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뉴가 비슷해요. 우측 상단 도구. 설정 더보기를 눌러서 배경 그래픽을 체크를 해주면 이미지하고 배정색이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엣지 우측 상단 보고 인쇄 왼쪽에 메뉴가 나옵니다. 기타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 스크롤 밑으로 내리면 옵션에 배경색 비를 체크. 제대로 나오죠. 이번에는 익스플로러 우측 상단 도구. 이거는 인쇄 에 가서 페이지 설정을 먼저 합니다. 배경색 및 이미 지 인쇄가 체크가 안되기 때문에 제대로 안됩니다. 택하고 확인 다시한번 이미 인쇄가 이루어지면 제대로 나옵니다. 인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